아 어, B가 S d 였어 네. 그런 거예요. 그럼 A는 뭐고 C는 뭐예요? A는 지원이고 얘가 G 2기 어? 지역은 지원이고 d 것은 g 인데 그럼 A는요? A. A는? 네 여기요. A. 아... A는. 애는... 지원이, 지원이. 어, 지원이요. 아, 네. 그, 지원에서 에스 됐다고? 그럼 씨는요 음. 예. 복제됐으니까, C2기. 오. 어. 그렇군요. 안 보이니까, 단기. 어, 뭐가 안 보이는데? 요 음, 연색체가 안 보이고. 어! 그러네요! 기가 전기고 기가 중기 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! 건강한 숙용소 구독자 여러분! 꼴에서두달만에 그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 정보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